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운동을 해서 그런지 핏줄만 생기고 근육 증가가 없다 내 속마음을 읽는 듯한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의 고민을 안았는지 이런 영상을 추천해줬다 녹용이 근육발달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영상 긍정적인 댓글과 경험담들 와이건 사야지 몸에 좋아서 그런지 역시 비싸다 하루 권장량 함량되어 있는 상품은 기본 10만 단위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구매를 고민하다 내 머릿속에 도정장치가 있는지 그런 고민은 필요 없다는 듯 반대 의견의 영상이 알고리즘이 추천되었다 부정적인 댓글과 속았다는 사람들의 분노 구글 핸드폰은 내 머릿속을 감시하는 게 분명하다 가장 눈에 띄는 내 마음을 울리는 댓글 개돼지들의 소비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났다 여기 개돼지가 있다 저 영상을 빨리 봤어야 했는데 이미 결제하고 해외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팩으로 섭취하기 너무 비쌌고 해외에서는 알약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1일 섭취 권장량 200mg 함량 가격이 너무 합리적인 수준이라서 가짜 녹용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녹용 진품 감별사 자격증이 있는 개토끼가 있어서 마음놓고 구매했다 이미 반품도 불가능하고 댓글 보면 서로의 의견도 다 달랐다 효과가 있다 없다 녹용은 특별히 위험한 부작용도 내가 그냥 한 달간 직접 먹어보기로 했다 녹용 섭취 전몸 상태 인바디 측정 골격근량 39.5 시작 눈바디는 골격근량 이1 0 k g 수준인데 인바디는 어딘가 근육량이 많은 놈이다 녹용은 일일 권장량 섭취하고 매일매일 일정량 운동했다 <웃음> 운동 끝나고 하루 한알 그냥 한약 맛, 후추맛 살짝 난다. 녹용보다 흡입이 효과가 좋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실험 결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먹었다. 며칠 만에 힘이 강력해졌다. 플라시보 효과 녹용에 천연 스트레이드 성분이 있다고 해도 입으로 섭취하면 흡수도 안되고 과학적으로 효과도 없다고 한다. 알면서 외쳐먹냐 댓글들 보면 어 정도 녹욕먹고 무언가 분명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무언가가 궁금했다 일주일차 체중 0.8kg 감량 골격근 0.3kg 증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먹는건지 마는건지 별 감흥이 없다 자극이 필요해 점점 미쳐가는중 복용 2주차 큰 변화는 없다 일주일 먹는다고 변하면 불법 약물이 안니다 녹용 성분은 근육이 아니라 뇌에 변화를 주는 건가 3주차 변화 없음 섭취 방법이 잘못된건가? 의심은 점점 현실이 된다 강아지 약먹일 때 사용하는 방법 약물의 끝은 결국 주사기 녹용에는 타바스코 타바스코 근성장 마지막 인바디 뭐지? 한 주만에 근육량이 1kg 증가했다. 처음과 비교하면 근육량이 마지막 주에 확 펌핑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지 마지막 주에 개처먹었다. 피자, 치킨. 이번 한달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았다. 근육이든 살이든 내가 먹는 만큼 증가한다.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 작은 알약 수십 개 무게보다. 다리 하나, 피자 한 조각이 무겁고 영양소도 풍부하다. 물론 노공이 근육 증가 말고도 면역력 강화, 항염 작용, 소화 기능 개선 등 증명된 효능도 있다고 한다. 체질상 부작용 이상이 없다면 한번 꼭 드셔보시길. 자, 갈매기 먹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공격하는 거 알았지? 딱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는 거지. 똥. 방심하는 순간 잡지. <놀람>